이번에 광고를 받게돼서 이제 올곧 노트메이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제가 카페 알바를 하다보니까 항상 라테를 많이 먹게되는데 유통 블랙직에 있는 저는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이 제품이 길이 본연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가장 잘 느껴져서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호트드링크라고 해요. 추친추는이다보니이아이스는 조금 힘들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데스팀는생 스팀도 잘쳐보서잘쳐더서괜찮더라뜻하구 먹었지만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요 대신에 오트밀크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을까 약간 걱정하했는데 위에서 그냥 쫀쫀하게 잘 붙여주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덜달다고 해서 애교를 왜 덜달지 했는데 제가 시럽을 추가했었던 거예요 두유는 같이 먹었을 때 두유의 맛이 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트밀크는 딱히 그런 맛이 없었어요 그냥 우유로 먹는 거랑 비슷해서 저는 오히려 건강에 좋은 오트밀크로 자주 먹을 것 같아요